더캐속더 계속 더 계속 면 아예 내가 고맙지 당연하지만 더 계속 하자 어차피 나한테도 도움 될 일인데 어 나중에 네가 들어오면은 또 이것이 무엇인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냥 찮아서 지금 자버릴 수도 있고 <웃음> 나도 지금 좀 오래 했으니까 그냥 찮아서잘 수도 있고. 누가 전력이 약해졌다 하였는가? 딴건못 찾겠고 딴건 몰라도 그냥 섬만 강중석 그거라도 갖고 오면 된다 충분하다 어 그거는 충분히 구할, 구해 올수 있다 최대한 어. 다꽉 채워 올게 와꽉 채워가지고 뭐그걸학금하고 섬화연석하고 가져올 것 어? 뭐야? 죽었나? 아니, 여기, 서 아연스케다, 그거 찾았다, 또. 호남물 어, 찾았다. 천마... 호남물? 오, 태더 만들어라. <웃음> 여기서 좀 많이, 마이... 아, 그냥 여기 다 개발해놓고 어차피 다시 올 거다, 이가 어. 그냥 태더로 칠갑해놓고 올게, 여기. 어, 그냥, 그거 주변에다 칠갑해놔도 된다. 그럼 내가 편하지, 나중에. 어차피 니한번 네 왔다가 면은그 다음에 중형 우주선 만들어서 갈 거는 더 넓어지. 그런가. 어, 중형 우주선이 지금 세라믹하고 합금이 없어서 이러는 건데. 일단 연구 자료도 잔뜩 얻어놔야 귀찮. 네 숲에 가면 그나마 좀 얻을 수 있다지만 너무 귀찮. 나 집에 한번더 와야 되나? 이거 본진으로 한번 와야지. 그래야 나한테 텐도 주고 갈 거야, 이거 맞네. 나한테 템을 안 주면은, 네가 그까지 가서, 그 생을 한 번. 이거 그냥 통 버려, 버려도 되지, 동굴에. 동굴에 버리진 말고. 그런데 버려놔도 다시 줄수 있으면 버려도 되는데. 어, 그거 텐더로다 표시되어 있다. 아, 그래도 그, 혹시나 모른다. 적어도 로켓 주변에 떨거라 아, 근데 철 망간 준석으로 지금 떡칠해 가려고 그러거든. <목소리> 아이 태도가 모자라다 이놈의 태도 후신이 다음번에 달가기 편하게 그거 혼합물 이 있는데도 찍어 놓을까? 혼합물? 아니 혼합물은 그냥 다음에 큰거 만든 다음에 그냥 다 들고 가면 된다 한번 챙겨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 살수도 있다 이거 살진 않는다 실바에서 <웃음> 살지 살아도 역시 수송기가 하나쯤 있어야 돼 편하나. 역시 수송차량 없으니까 고통이다고 자, 표시할 건다 표시할 건다 표시해놨다. 테너로. 어. 여기 그거 텅스틴 떡칠돼 있는데도 찾아놨다. <웃음> 잘했다. 그게 있다면 무섭지가 않지. 혹시 모르니까 혼합물도 표시해두자. 테너 다쓸 거잖아. 와 연구자료 세개에다가 당장 쓸수 있는 발전기 두 개를 찾아놨다 미쳤다 내가 근데 이걸 다 들고 가는 게더 문제네 어떻게 들고 가냐 아, 여기 그냥 혼합물 떡칠 돼 있다 여기는 잘했다 차라리 떡칠 하는 게속 편하다 여기는 혼합물로 떡칠 돼 있다 태도로 그냥 동굴 그거 떡칠 해 놓게 안에 어 와또또 연구자료 찾았다 오마이갓 oh 연구자료만 지금 네개가 있어 또라이같은 상황 <웃음> 야 이거 이거, 이거 가기전에 한번 와서 도와줘야겠는데 웃기는거 나많네 네. 연구자료 네개 발전기 두개다다 다 옮겨야 안다고 <웃음> 문제는 저 연구자료가 그 커다란거 있다 애가 두칸짜리 발전기도 다 그만한 크기라서 답이 없다 지금 이거를 저글링을 한다고 해도 세 개가 한 개, 있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 동굴 안에, 고난물이 많았는데, 우리 집 동굴 입구 앞에만 없었던 거였네. 그러니까, 거기엔 많다니까, 기본적으로. 음. 설마 또 있진 않겠지. 뭐가? 아, 연구자료 또 찾아버렸다. 아, 감이 너무 좋다. <웃음> 미치겠다. <웃음> 감이 너무 좋았다. 아 이건 안 된다. 좀. 테누 다 쓰고 그거 또 챙겨 또또그떡칠해서 올게. 어 철망 강중서 떡칠 언제나 환영이다. 네가 뭐 챙겨 나라 했지. 제스퍼폰 이거 그냥 나또 넣어 볼게 혹시 모르니까. 제스퍼폰이 뭔데 근데 아까부터. 나도 모른다. 검색해 봐봐. 제대로 읽은 거 맞나? 어 제스포 폰이다 이름 동굴 한번더 와야겠다 그냥 텅스텐으로 떡칠하자 근데 이거 몇개 캐놓으면 텅스텐으로 엄청 많이 생기지? 그 통스텐 덩어리가, 그거 한, 그 뭐냐. 캐놓은 거 하나당 하나씩 나온다. 다 굽고 나면. 막 어, 쏟아지지 스물, 않는다. 스물한 개면 괜찮나? 스무, 열, 스무 개 가까이 되면. 한 열여덟, 열아홉 개될것 같은데. 다 챙겨오면. 한동안 쓴다 그렇게 되면. 존나 오래 쓴다. 걱정 마라. 어, 그럼 그만큼 챙겨올게. 우리 중형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중형 로켓은 그거 있으면 만들고 남니다 어, 그렇네. 어차피 만드는데 한두 개씩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일단 필요없는 가구는 다 꼬, 꼽아버릴 것 같게 어 여기도 동굴이 있네 와씨하마타면은 물건들 동굴에 다 그랬으면 씨바 찾는다고 개고생할 뻔해 뭐야 이고 이미 하나 빠졌었네 그 짧은 동굴이라도 살았다 지금 거의 다 되기 일부 직전이니까 <웃음> 총에도 다 꼽았다 <웃음> 좀만 기다려라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된다 이제 동굴 진짜 얼마나 잔뜩 주웠으면 그렇게 되는 거냐 그냥 널렸다 어. 여기는 내가 저번에 했던 진짜 안 떴는데 아, 그냥 널렸다 그냥 주변에 돌아다니면 있다 그냥 한번씩 내가 잘 찾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잘 찾는 거아니 운빨이지 야한 군데 계속 파도 드럽게 쏟아져 나온다 여기. 그게 한번 발견하면 우수수 쏟아지는 그한 번을 못 찾으면 진짜 해는 원래 아 근데 다른건 안보이는데 일단 텅스텐 하나는 책임질 수 있겠다 스물 몇개 정도면 한동안은 우려먹었지 사골이다 사골 그런 상당히 많은데 찍어보 보여줄까 음 찍어서 영상으로 올려라 <웃음> 이게 두무더기가 두 있다 아다 챙겼으니 까겠나지 음, 너무 많아서 다 챙겨오고 그래서 가구는 다 버리고 가겠다 했다 이거 가구는 뭐 도구나 가구나 뭐다 텅스텐이 제일 중요하다지어다 챙겼다 까드쳐, 다 쓰셔 넣음 어다 쓰셔 넣었다 내가 그 보라 그 뜨고 실버로 날아오면은 보라색깔 유도 표지가 박히는 곳이 있거든 응 음. 거기에 착륙해라 잠깐만 텐더가 12개 더 있네 그것도, 빼, 그것도 빼고, 그것도 빼고, 설치고 잘 펴놓고 그냥 빼는 데가 아, 나쁜 놈. 나쁜 놈. 그 상태에서 죽었으면 했다에쁜놈 나쁜놈 에었으면끝욕에 쌍욕에 쌍욕에 쌍욕었 쌍욕에 쌍욕에 쌍욕에 쌍욕에 쌍욕에 쌍욕에 쌍욕에 쌍욕에 쌍욕에 쌍 나 혹시 그거 니가 찾는 그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갈게 너네 제니 언제 잘 건데 그렇게 하는 몰라 <웃음> 그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다 진짜 내가 그랬었다 내가 자러 간다면서 한 시간 폰 하다가 잔다 그한 시간 폰을 지금 컴으로 떼고 때우... 응. 어제도 어제는 그냥 플래시 공부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잤다 미친 근데 그러면서 또 밥은 한두 끼밖에 안 먹으신다면서요 응밥 많이 안먹는다고 그게 돼? <웃음> 진짜 궁금하네 아 보라색 종량 왜 이래 많냐 이거 다 졸여하네 종기 엄청 짜고 있다 지금 이 <웃음> 식물 때문에 많이 거슬린다 그런 건 원래 많이 거슬려서 다 잘라 버린다. 다 이제 다 했다 다 썼다 와 연구자료 다섯개 발전기 두개 다 옮겨 <웃음> 와 나도 거대한 여행을 한번 했네 아니 진짜 이씨 연구자료 다섯개가 말이냐고 존나 많네 난네가 좋아하는 물건으로 인벤토리 가득 채워 준비됐다 아 행복하다. 얘두 <웃음> 개만 더 챙기면 된다. 태양 발전기도 두 개나 주었고. 이야 오늘 운이 좋다. 이제 이 태양 발전기들을 놓고 작동시키. 면또 고난물을 찾았으면 이렇게 해야 안 됐다 진짜. 어 고난물을 찾아도 다행이지. 고난물 찾으면 제일 큰 일이다. 고난물 못 찾았으면 그런 건 꿈도 못꿨 꿔. 됐다, 다 채웠다. 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오십시오. 자리 워프레임 말고 이게 더 재밌는데. 오우. 아, 워프레임. 어, 그 말은 좀 심하다. 아니다. 워프레임 보다 이게 낫다, 나는. 심한 말이다. 왜? 많이 충격먹었다 그 말이야 나는 지금 <웃음> 워프레임 안돼 그걸 나빠. 해야 돼 우린 해야 한다 알겠나 링 <웃음> 오버 엘리시움 그럼 포기해도 되나 아니 둘다 포기하면 안돼요 마인크래프트는 계속 해야 되니까 마크는 방광자 애가 그거 원래 음. 와미네랄 한번 스캔한데 이제 100씩 주네 50주는 거 아니야 아니 100 준다. 104랑 90 떴다. 오.. 많이 주네. 진짜 많이 준다 여기. 94 94 아, 멋지다. 역시 다른 행사는 또 달라. 맛이 달라. 아.. 빨리 복사 끝내라. 프린터 새끼야. 니가 프린터를 끝내야 동력을 더 연결할까 와뭐도드 제시 뭐다 아 더블 연구소 돌려버릴까 싶긴 한데 그러면 전기가 중력 제네레이터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해 만들어졌다 이제 군 낮에는 이제 굳이 이거 안 돌려도 전기는 안전 자 이제 물건을 어떻게 챙겨오면 됩니까 네그 셔틀 그 일단 저장소 8칸짜리에다가 철망강주석을 가득히 채우세요 다 채워놨어요 이미 네 그거를 이제 그 산소공급기 꽂혀있는 자리를 그걸로 대체하세요 산소공급기는 여기다 놔둬도 됐나? 어 그냥 그큰 플랫폼 설치했다가 거기에다가 박아놓으세요 어차피 우주선 타고 있을 때는 괜찮으니까 우주선에다가 굳이 산소공급기를 꽂는 이유 그, 테더를 통해서 연결을 시냐는 신... 사, 야 꼽았습니다. 네, 꽂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벤토리를 철망강 윤석을 포함한 필요 아이템으로. 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타고 날아오십시오. 하드 w 위 got them. Fire. Fire. f i 와, 집 간다, 드디어. <웃음> 드디어 집 간다. <웃음> <웃음> 퇴근이다. 아, 집 온다. 퇴근이다. 아니, 퇴근은 아니야. <웃음> 아직 아니야. 발사! We got the f i 그럼 되지, 실바로 가면 되지. 어, 실바로 오면 된다. 실바에 저 내가 보라색 유도표지 박아놓은 근처에 있는 힘원을 다 착륙해라. 아 그거 안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왔다 갔다 오는데 아새거안 썼지 응. 연료 응. 그거는 원래 그렇게 쓰는 거다 하나는 그냥 남겨두는 거다 추진기 필요하다는데 없나? 응. 다쓴 거가 그럼? 응아 근데 한번 갔다가 오면 다쓸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추진기 필요하다는데 어떡하노 그러면 이미 있는 거 꽂아서 써라 잠깐만 어디 갔어 주진기? 네가 그 로켓 착륙지점 근처에 놔둔 거 아니? 응아 아니다 야못 내려오고 있다 야야 안돼 야! <웃음> 아, <웃음> 그럴 리가 없는데 못 내려만 데어 그래 이거 야, 이런 거 때는 요리 안 쓰는데 어야 원래 두번 왔다 갔다 되는거 아니야 <웃음> 맞다 그거 한번 쓰면 왕복 돼야 하는데 어 왜지 어? 버그? <웃음> 설마? 뭔 문제야 이게? 그 <웃음> 어, 뭐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야 설마 아, 그거 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있다. 야 어디 뭐... 어디서 떨어지면 되냐? 아 이제 떨어지는데 고르면 된다. 아그 보라색깔 표지 있는데 옆에 있는 흰색 옷. 보라색깔 표지. 어 보라색깔 표지하고 딱 붙어 있는 흰색 옷을 오면 된다. 잠깐만 잘 찾아볼게 어좀 천천히 와라 어차피 그거 빙빙도는데 오래 걸린다 기다리고 있으마 아난또 난 깜짝이야 아 흰색 원 보여가지고 안심됐다 그래 중간에 <웃음> 그거 되면 그것 좀 아니다 이거 아 진짜 <웃음> 어? 야 무슨 나이... 네비 찍은 거 보이는데 GPS 찍은 거 홈이라면서 PS? 어 곰? 응뭐뭐 뭐 많이 찍혀있다 저한테 보라색도 찍혀있고 집모양도 있고 아그 보라색깔 쪽으로 알아 보라색깔 옆에 붙어있는 흰색 어 무슨 돔인지 잘 알아냈다 어 날아오세요 오시면 됩니까 이제 그곳에서 또 위가 된 파이어를 시쳐나면 니다 정확히 어느, 원이 두 개가 겹쳐있는데. 거의 겹쳐있지. 음. 응. 뭐, 일단... 그럼 겹쳐있는 것 중에서 구분 안가는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누르고, 그래서. 어차피 가까우니까 그래도. 난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오, 잘 내려왔다. <웃음> 정답이다. 예스 yes.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맞췄다 자내 손이 든게뭔줄 봐라 우와 <웃음> 우와 이런 거 처음 보지 다떨거라이제 바닥에다가 자 설명을 해봅니다 자 철망간중석 여덟 개 일단 저안이 있지 홉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미쳤다. 18개, 18개다. 미쳤다, 미쳤다. 하고, 알루미늄 학금, 섬 아연석, 합금. 뭔지 섬 모르는 거, 혹시 몰라서 들고 와봤어. 이게 뭐예요? 응. 제스퍼 폼, 제창조 아이템. 이건, 아, 이벤트 아이템 같은 건가? 다 꺼낸 거가, 그걸로. 응. 어 잘했어요 휴먼 이제 이거 치워야죠 어 저건 내가 정리할테니까 저 집에서 나갈거면 저그 다음에 나가라 들어갔던데 어 이제 한 나오고 나서 그럼 된다 그럼 되나? 저장된거? 어 이미 된거다 여기 한번더 들어갔다 올게 불안하니까 <웃음> 불안하나 그렇게 됐. 안녕히 가십시오 휴먼 예스 yes. 잘 쓰십시오 네 휴먼